결혼한 지석 달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 지금 사는 전셋집을 빼고 신혼집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건 결혼식 바로 다음 날. 식 끝나고 뒷날 옆집 분이 오시더니 혹시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라고 하시더라고 조심스럽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같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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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는 서둘러 부동산 중개업자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가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가 좀 커지신 는데 어... 임대인 분이 네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네. 언제요? 한달 한 정도 됐어요. 한 달이요? 네. 1,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김모 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피해 세입자는 1,139세대. 이중 상당수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일을 쳐집니다 이들의 집주인은 단한 명, 김대성 씨입니다. 지난해 10월, 그의 시신이 한 호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녁 때 혼자 들어갔대요. 혼자 들어갔는데 뭐 경찰에서 시스템을 확인하고 했는데 뭐 누가 뭐그 이후에 뭐 따라 들어가고 뭐 나오고 한 사람이 없대요. 음, 어디에? 뭐부터 어, 문 앞에. 천여채의 빌라를 소유한 남자의 죽음 뒤로 소문과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스스로 천 빌라로 불렀다는 남자 누가 그를 빌라 왕으로 만들었을까? 헤어 디자이너 배소연 씨. 그녀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포함해 2억 5 4 0 0만 원입니다. 전셋집은 지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빌라였습니다. 신축빌라는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에 소연 씨 부부는 계약 전 등기부 등본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20년 12월 13일 입주. 그럼 사실상 만기가 지난 거군요. 네, 저희 딱 만기 시점에 이게 갑자기 이슈화가 됐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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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초에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보증보험 제도를 알고 있었고 어,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수법까지는 몰랐어요. 피해자들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빌라 매매가가 같았습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매매가에 전세가를 맞춥니다. 건축주가 전세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땅통이 된이 집을 새 집주인에게 떠넘깁니다. 새 집주인, 이들은 바로 명의대여자로 통합니다. 문제는 명의대여자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중앙베스트이호입니다 전세금이 얼마예요? 어, 2억 5천 4백이요. 시동이에요? 저희 그 이번 달 말이나 월 초에 나갈 거시옥수인상에서 아, 그 네. 네. 나시면 되세요. 그냥 음. 빼는 방법그수 없어. 내돈한푼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무한정 사들일 수 있는 구조. 덕분에 김대성 씨는 1100여 채의 빌라를 쇼핑하듯 쓸어 담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김씨로 바뀐 이후 그를 직접 만난 세입자도 있습니다. 만났을 때 시치도 안고 막 손톱도 안 자르고 때는 잔뜩 껴 있는데 은막이포의 명품 시계 차는 s 클스 마이를 타고 왔고 차 안에는 막 무수한 약봉지도 있고 그는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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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소개받을 때이 사람을 김정혜라는 이름으로 소개받는게 아니라 천빌라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천빌라 그니까 러 뉴스에는 뭐 빌라와 빌라 하는데 우리 그쪽 애들이나 뭐 이렇게 부를 때는 천빌라라고 불러요 음. 스스로가 천빌라라고달라요 음. 자기는 천체에 이상 있는 빌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빌라다이 사람을 술을 먹을 때 보통 저녁라벨 수소를 마셔요 그럼 돈을 잘 쓰는 거죠 일단 현금 계산을 하니까 보통 두세명씩 마셔요 금불상이랑 뭐 도고리 같은 거에 싸는 수천만원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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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수백만 원을 사용한 곳, 바로 백화점과 명품관이었습니다. 김씨 사망 직전까지 가깝게 지낸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유흥업소 종사자였습니다. 김 씨는 특히 종로 일대 유흥주점에서 큰 손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허리께서 원래 돈 많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저랑 제가 이제 담당할 때는 숙박도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이요?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을까? 어떤 컨설팅 실장 와가지고 그 전세 맞추고 이제 이 사가는 사 하더라고요. 김대성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한테 수수료주면 자기가 그 수수료 받은 걸로 재산세도 내고 종합세도자 이게 투자 목적이래요. 당시 김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네, 없어요건 이제 취득 어떤 식으로 좀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신축빌라 주로 200이 지금 받아야죠. 저거 뭐죠? 가 100만 원. 제명그 저기 보험비 네네네네. 네, 네, 네. 건축주가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직후 땅통이 된 집명의를 김 씨에게 넘길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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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압류 말소가 돼야 저는 보증보험을 마저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압류가 걸린 이유가 뭐예요? 종부세예요 빨리 처리를 해야 되서네겠습니다아저 사장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김씨가 체납한 세금은 무려 63억 원에 이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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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금안 주실 거예요? 네, 법대로 하세요. 이미 압류 많이 되고 그렇게 사기 치고 다니시는데. 난 사기 친 적이 없어요. 그냥 음. 본인이 집 가지고 있는 건데 마음대로 하세요. 김 씨가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지 않자 세입자가 살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대출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은 모두 2억 9천만 원. 이 씨가 하루 9시간 일하면서 모은 가족의 전 재산입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유찰됐습니다. 20% 깎인 금액이, 네. 네. 네. 금액이 2억 7천 4백. 한번더 유찰됐네. 20% 또 깎인 금액이 2억 1000불 압류와 경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까지 세입자들의 상황은 점점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피해가 절정에 이르던 2022년 봄 김씨는 뜻밖의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그 클럽을 생각었어요클럽서 그런 업소를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거그열에내고 싶어 했던 거죠. 김씨가 준비한 클럽의 이름은 더 빌라 클럽이었습니다. 자신의 별명을 따 만든 빌라클럽의 실제 사업 계획서입니다. 클럽의 회장님은 바로 김 씨였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안중에 없던 그가 남긴 건천여채의 깡통 주택과 통장 잔액 18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0여 년전 김대성 씨를 처음 만났다는 공인중개사. 조금 어리숙해 보이던 김 씨를 중개보조인으로 채용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일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화곡동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PD수첩에서는 전세 시장을 사기로 물들이는 임대사업자를 고발했습니다. 남의 전세보증금 받아갖고그돈 가지고 뒤에서는 잔치하는 거예요. 당시 화곡동에서 유명했던 악성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거래를 가장 많이 한 부동산입니다. 전세 사기 공모 혐의로 대표자까지 기소된 히읗 부동산. 바로 그곳의 중계보조인이 김대성 씨였습니다. 자기는 10년, 전부터 했었어요. 중계보조인으로 일을 배우던 그가 명의대여자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4 0를는 거가 적고 이제 그게 내데 이걸 준 놈이 줄때 뭐라고 했겠로주면서 나 이거 너 가지고 있으면 집값 오르고 좋아.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기 이제 아, 자기는 눈을 떴다라고 생각했겠지. 아, 나는 근데 이게 내, 내, 내 길이다. 근대 사업자다. 신축빌라 시장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거기서 바지 사장이라는 어떤, 음,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이후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서가지고 플레이어로서 뛰게 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분한테 브레이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수십 채의 집이 생기고 수수료를 챙기며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적극적으로 집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그렇게 건물을 사들으시면서 어떤 수익구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 돈은 아니잖아요. 어왜 아니에요 돈이? 왜 정권이 돈을? 바뀌면 분명히 집값을 올릴 건데 네네. 지금부터 준비해놔야죠. 오... 오른 다음에 사면 뭐예요? 나중에 그러면 중구세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감당이 되실지 이런 뒤에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천 빌라가 되기까지 이 모든 일을 과연 김씨 혼자 했을까? 전세 사기 시장을 잘 안다는 전 부동산 중개업자. 그는 이 판에는 반드시 공모자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적합한 빌라를 찾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매니의 수수료 천만 원. 부동산 관계자들만 볼수 있는 앱입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매매 전세 같이 써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저렇게 쓰여 있으면 전세 가격이 있고 매매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없죠. 같은 거예요. 매매하고 전세.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한 동시 진행이로. 그렇죠. 애초 사고가 난다고 봐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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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과 2021년 사이 해당 빌라의 분양 대행사가 부동산 중개 앱에 올린 글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진행시 받는 리베이트 비용 2,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실장님 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취에 와서 자녀만 했던 사람이라. 그 R 동시 진행하면 은알2 5개를 나눠 가지셨잖아요. 세입자분들의 돈이니까 그걸 나눠가으 책임이 조금 있으신지 아닌가. 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 드릴게요. 알은 전혀 나눠갖지 않으셨어요? 건축주와 김대성 씨의 전세 계약 일부를 담당했던 부동산. 동시 진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공인중개사. 다만 그는 빌라 전세 시장의 리베이트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은 직후 김대성 씨에게 명의를 넘긴 당사자. 해당 빌라의 건축주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빌라를 배치를 갖고 있는지 천체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야나 이거 뭐 하나 안 되면 나이 만세 불러버리고 나 이거 그거 내버리겠다. 그럴 것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무자본 갭투기가 판을 치는 전세시장에서 분양부터 계약까지 시작과 끝을 함께한 이들이 과연 아무 것도 몰랐을까요? 해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안 당한 사람그사람들안 만난 거예요.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